홍조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피부가 막 뒤집혔었거든요 효과가 안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열감 먼저 케어해 주셔도 즉각적인 효과를 되게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알아두면 되게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붉은끼 홍조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저는 사실 피부가 막 엄청 예민한 편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게 튼튼한 편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저도 되게 꾸준히 언급을 했던 게 20대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좀안 나던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 좀 얼굴에 열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날씨가 엄청 추워지면서 이쪽에 진짜 왕여드름이 나고 진짜 또한번 피부가 막 뒤집혔었거든요. 지금 촬영하느라 이렇게 커버를 좀 하긴 했지만 진짜 거의 다 진정이 되고 화장한 거 감안하더라도 되게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이 피부 열감 홍조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부터 원래 피부과를 되게 잘 다니니까 거기 가서 돈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미, 잡티, 얼굴형 이런 거는 피부과에서 진짜 해결이 되는데 약간 피부 열감, 홍조 이런 거 레이저 한번 잘못 받으면 이 피부 장벽이 순순간에 <웃음> 무너지는 거 아셨나요? 아무튼 이런 붉은기나 홍조가 좀 보기에도 안 좋지만 피부 열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은이 열기가 화장을 또다 뱉어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거를 집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면서 진짜 찐으로 효과를 보고 정착을 한 홈케어 루틴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꼭 지키고 있는 습관들까지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런 열 열감이나 홍조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왜 홍조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제가 왜 갑자기 이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술, 뭐 호르몬? 이유는 진짜 다양한데 결국은 이 혈관에 피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빨개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뭐 컬러는 파데나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커버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온도예요.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주전자 바깥에 있는 물방울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 피부 겉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싹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피부는 어? 수분이 없네? 하면서 수분 대신 유분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또 그게 쌓이면 피지가 되고 피지가 쌓이면 트러블이 되고 이 약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근본적인 방법이 이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거였거든요 아마 최근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난다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 가거나 뭐 트러블 케어 라인 바르는 것보다 이 피부 열감을 먼저 낮춰주시면 오히려 되게 즉각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크거든요 제가 이 피부 열감 낮춰주는 제품으로 넘버즈인 1번 청초토너 초록 패드 딱 이거 두개 씁니다. 이게 아마 1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벌써 올리브영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테스트 단계에서 얘를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꾸준히 써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테스트를 해주실 때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지 저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열받은 피부를 캄다운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마침 또 열감, 홍조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여가지고 얘네로 열감을 내려봤는데 진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넘버즈인 시카 가라만진 초록패드인데 사실 집에서 열감 내리는 거는 다들 마스크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시트팩은 비싸고 번거롭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도 최근에 토너팩을 머리 말릴 때막 사용하고 이런 걸 진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진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진짜 홍조? 열감 내리는 데는 이 초록패드가 제일 좋았고 제가 이 외에도 더랩바이블랑도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 이것도 진짜 잘 썼는데 솔직히 저는 요즘 패드들이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두개 이상 좋은 게 나오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써보고 어, 그거보다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되게 놀랐던 제품이거든요. 일단 그두 가지 패드는 좋긴 좋은데 너무 약하다? 이렇게 닥터할 때도 되게 잘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넘버즈인 패드는 진짜 튼튼한 건 기본이고 되게 퀄부터 다른 느낌? 진짜 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찐 초록색 패드는 처음 보는데 보통 이렇게 쌈부 느낌 패드는 좀 색소만 넣어서 기본만 낸 그런 애들이 많은데 얘는 진짜 식칼에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튼튼한 패드만으로도 합격인데 여기 에센스가 진정초가 진짜 가득 들어있거든요 좁쌀에 좋은 어성초 요즘 마튼 감초까지 진짜 트리플로 팍팍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원단에 좋은 에센스 효과가 안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올려놔도 정말 빠르게 피부 열감이 확 내려가요 사실 어떤 패드도 올려두면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가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게 진짜 빠르고 되게 오래 가고 수분감까지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약간 일반 물 토너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점도가 있는 에센스라서 얘를 이렇게 닥토할때 써도 진짜 하나도 자극이 안 되고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 은 집에서 이 토너 패드를 어떻게 야무지게 활용을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하시는 토너 패드 저는 머리 감고 화장하기 전에 얘를 얼굴에 이렇게 붙여놓고 머리 말리면서 열감을 확 내려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는데 완전 통으로 붙여도 좋지만 은 조금 더 밀착되게 하고 싶 하시는 분들은 잘라가지고 사용해주시면 은더 쫀쫀하게 붙고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 열감을 확 내려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면 은 지속력도 훨씬 좋아지고 이 피부 표현도 훨씬 매끄럽고 쫀쫀하게 거든요? 만약에 어? 난 닥터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패드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뒷 면이 좀 달라요. 이흰 면은 반부면이라고 대나무 속살로 만든 진짜 호텔 수건에서도 비싸서 못 쓴다는 그런 고급 원단이라서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록색 면으로 이렇게 토너 팩을 해주셨다가 이제 좀 미지근해졌다 하시면 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흰 면으로 이렇게 작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느꼈던 건데 이제 회사에 히터나 이런 걸 겨울에 엄청 틀잖아요 그러면은 겉은 엄청 건조해지는데 속에서는 개기름이 막 올라오고 저녁에 약속 있는데 막 화장 둥둥 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패드 붙여놓는 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보통 패드는 화장 전에 사용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메이크업한 거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두고 좀 열감이 확 내려갔다 싶을 때 이렇게 싹 볼이랑 코 부분만 닦아가지고 수정 화장 다시 해주시면 피부 온도가 싹 내려가가지고 정말 아침에 갓 메이크업한 뽀송뽀송하고 깔끔한 그런 피부 표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드랑 짝꿍템으로 쓰고 있는 요 토너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얘는 뭐 찹토, 흑토 이렇게 사용해주셔도다 좋은데 저는 아까 보여드린 그 패드팩 사용할 때 조금 마른다 싶을 때 얘를 그냥 콸콸콸 이렇게 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쿨링감을 훨씬 훨씬 좀 오래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꼭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하면 은 토너가 좋아요, 패드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닦는 거 좋아하시면 패드 사용하시고 뭐 손으로 착착착 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토너를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느낌? 이게 제형은 패드보다는 토너가 약간 더 가벼운 그런 제형인데 사실 제가 또 각질 제거되는 토너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별의별 걸 진짜 다 써봤는데 얘네가 유분이나 피 d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트러블에 도움을 주긴 해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피이 홍조 피부의 베이스 눈보다 건조함이 깔려있다. 근데 여기서 유분을 과도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은속 당김이 더 심해지고 역으로 유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왜요드이 나고 왜 자꾸 건조해지지 했는데 이 각질 관리해주는 패드를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각질 제거 성분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제 피부에 착착착 이렇게 먹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얘가 신기한 게 각질 제거 성분이 없는데도 바르고 나면 마무리감이 되게 실키해가지고 각질 제거한 것 마냥 되게 보들보들 약간 되게 묘하게 청초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화해 유해 성분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민감하신 분들도 되게 믿고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런 클린한 토너라서 저는 이 토너도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킨케어들은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진 뒤에 내가 홍당무가 되고 나서 이걸 빠르게 수습하는 그런 케어였다면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런 일이 아예 없게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건데 전 말씀드렸다시피 홍조? 트러블? 이런 거안 나는 피부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생긴 케이스여서 한번 날 잡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변한 건지 첫 번째는 술이랑 카페인 멀리하게 진짜 카페인이랑 알코올은 몸에 진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또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홍조에는 진짜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줄일 순 없겠지만 매일매일 먹거나 뭐 반주로 이렇게 먹거나 포금하는 거 완전 줄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토너팩을 해주는 건데 운동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니까 이렇게 체온도 오르고 홍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가 갓생 살아야 되는데 운동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놔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감 폭발, 유분 폭발, 트러블 폭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고 나서도 이 초록 패드로 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열감 확 내려주고 자거든요 이게 되게 작은 습관인데도 꾸준 꾸준히 꾸준히 해주니까 피부가 진짜 눈에 띄게 좋아지고 되게 안색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이거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 이건 너무 당연한데 햇빛 받으면 홍조 직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외출하실 때 선크림 꼭 바르고 나가시는 거. 피부 좋아지고 싶다면 꼭 지켜야 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도차를 관리해주는 건데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되게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은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혈관도 확장했다가 축소했다가 난리가 나면서 이렇게 훅훅.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세안도 냉탕 온탕 번갈아가지 마시고 꼭 미온수로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에 진짜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트러블과 붉은기 개선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피부가 좀잘 뒤집힌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이 열감에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 당장 피부과 가야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루틴으로 이 열감 먼저 케어해 주셔도 정말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지고 트러블이 확 줄어들고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그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청초토너 초록패드는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도 출시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겟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또 1월 한달 동안은 구매하시면 리뷰 이벤트로 올리브영 상품권 5,000원도 드린다고 하니까 구매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